띄것 같은 사람은 방귀, 뭐, 끼고 방귀 끼고 모른 척 하는 거야? 사람 자기가 방귀 끼고 모른 척을한 거야? 엘리베이터에서 아 어, 그럼 있지, 많은 척? 제가 꼈어요! 아, 어, 아, 크지 않지? 이런 사람도 <웃음> 하나, 둘, <웃음> 셋 <웃음> 지목당한 정연씨 <웃음> <웃음> 아니 정연이 모른 아, 척을 근데 안 모른 척 하네 나는 대 놓고 껴 아니 근데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했어 정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? 똥방이 끼면 어, 죄송합니다. 점니다. 어, <웃음> 정현 씨는 어. 엘리베이터에서 방귀를 어. 끼어도 당당하게 사과하는 스타일이신가요? 아 당연하죠. 뭐라고 사과할 거야? 진짜? 모르는 사람 여러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야. <웃음> 소리가 안 들리잖아. 어 엄마 나 지금 올라갈 때막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냥 냄새만 나는 거. 야 어. 이렇게 진지할 어, 일인가? 말했었는데?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 누구야 엄마 완전 왜 이렇게 냄새나 <목소리가> 막, 아, 막 이렇게 했어 <웃음> 양심만 찔르는데 고백해? 엘베, 엘베 내릴 때의 <웃음> 저양 그러면 이제 이러지 사람들이 출근 중 되잖아 이렇게 아, 네. 서 제발 아. <웃음> 아, <정말> 이거 잘라네세요저나다 얼왜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저래? 아 이거 하지 말자. 아. 네가 해 놓고 뭘왜 저래. <웃음> <웃음>